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아 입니다 오늘 요즘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말을 좀 말을 조금 낮춰서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누드들러 만년필 입니다 누드들러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품명이 없고 해서 그냥 누드들러 만년필이라고 설명만 드릴 건데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외관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여기 클립 부분, 클립 부분이 지금 고정이 안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흔들흔들 하다가 갑자기 톡 하고 빠져버리더니만 이렇게 해 흔들흔들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요.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금 있는,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여기는 지금 따로 뭐 뚜껑이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이제 피스톤식, 피스톤식 이제 잉크고요. 잉크 필러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에 만년필 만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나사식으로 이제 돌리고 풀다뺄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누들러 클립 브랜드 누들러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들러 만년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따로 이제 따로 특별한 점 없어요. 따로 특별한 점은 여기 에 이제 어, 누들러 잉크 이제 잉크 잔량이 얼마나 많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잔량 표시기가 있고요. 그 외에 딱히 특이한 점이라고는 없습니다 딱히 뭔가 특이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색깔이 상당히 조금은 좀 칙칙해요 좀 칙칙해서 전 솔직히 말해서 이, 이걸 살때 그냥 누들러 인도, 인도산 인도마녀필이한거 외에는 딱히 신경 안 쓰고 샀습니다 솔직히 누들러 누들러 크리스마스 한정 만년필 빼고는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요. 누들러 만년필은 누들러 만년필좀더 사봐야 알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제 인식에는 조금 별로라는 인식이 강할 것 같습니다. 누들러 만년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플렉스 니 때문에 선호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플렉스 니 때문에 한번 샀는데, 어, 이거 자체는 상당히 다 분리가 되는, 다 분리가 되는 시기에요. 그래서 잉크 세척하실 때 완벽하게 세척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이거로 돌려서 그냥 빼버리시면 됩니다. 빼버리시면 완벽하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립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립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립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 순수히 매끈매끈한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고 써보도록 할게요 써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F닙과 M닙의 중간 사이로 굉장히 좀 두껍게 나옵니다 두껍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눌렀으면 당연히 플렉스닙답게 굉장히 유연하게 굉장히 유연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냥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플렉스 립 자체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캘리그라피용으로 한 번씩 쓰는데요 캘리그라피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성비 면에서는 가성비 면에서 일단 국내에서,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이 안되고 수리도 안되고 한 단어 정도 치면은 역시 디펜을 비해서 쓰는 편이 낫긴 하지만 저처럼 이제 만년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누드로 만년필로 충분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단점이 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단점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잉크, 잉크가 잉크 얼마 안 들어가요 잉크가 정말로 제가 어... 제 다이어리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다이어리에 정말 요만한 크기의 다이어리에 A5 용지의 다이어리에 어, 정말 두줄 정도 쓰는데 만년필 한 자가당 두줄 정도 쓰는데 요거를 한네 줄? 네 줄? 한 일곱 줄? 아, 대략 한열줄 정도 쓰면 잉크가 다바닥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근 잔량이 굉장히 적다는거 그 점만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내구도가 조금 약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굉장히 플렉스 플렉스닙 플렉스닙을 쓴다는 점 플렉스닙이 있는 만년필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만년필 생각이 듭니다 따로 개조를 안해도 되고 따로 분해, 분해도 분해 따로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제가 전에 샀을 때한 2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합리적이고 해서 어, 굉장히 좋은 만년필 생각이 듭니다 이만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